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시옷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라, 소라, 소라 도시, 도시, 도시. 버스, 버스, 버스. 소, 소, 소. 사, 사, 사. 사다리, 사다리. 미소, 미소, 미소. 소리 소리 소리 시소 시소 시소 나사 나사 나사.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그림을 보고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소-리 소리 사-다-리 사다리 소, 미소 사, 사 소, 라, 소라, 소라 나, 사, 나, 사 버, 스, 버, 스 도, 시, 도, 시 소, 소. 시, 소, 시, 소. 다잘 따라서 읽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